방금 보신 플러리쉬는요 펄이라는 플러리쉬고요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방법은 약간 제 팁이 섞여있는 방법이니까요 원작자의 플러리쉬를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폰팅 인 카드에 있는 펄 튜토리얼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카드를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검지가 이 카드의 사이드로 와주면서 이렇게 중지 옆에 딱 달라붙게 되는거죠 이 위에 이렇게 공간이 정도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에 중지가 여기 오고요 그 엄지가 이렇게 와줍니다 이런식으로 오게 되는거죠 자이 상태에서 어 이제 카드를 이렇게 떼고요 한 3분의 1 정도를 떼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, 오른손의 엄지와 왼손의 엄지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식으로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드는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됐죠 자이 상태에서 오른손의 검지가 이 패키지의 위부분을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의 약지가 그 왼손의 중지와 약지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있죠 이공간 이렇게 떼줍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로 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손 오른손에 이 손바닥 있죠 손바닥이 그냥 같이 마주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드를 안 쓰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시 카드로 와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검지가 카드를 이런 식으로 밀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검지가 카드를 눌러주면서 올려 주고요 올렸죠 이 상태에서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이걸 잡아주면 자 왼손에 검지랑 새끼손가락이 이 패킷을 이렇게 잡아주는게 됩니다 이 상태죠 자,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렸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엄지랑 중지가 여기를 잡아줍니다 이위 끝에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가르쳐 왔던대로 이런식으로 한바퀴 돌리는데 자 여기서 왼손이 이런식의 무브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이걸 같이 돌리면서 왼손도 이렇게 위패킷을 아래쪽으로 넣어 주는 거죠 이걸 한번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손이 카드를 닫지 말고 오른손이 이렇게 쓸어주면서 카드를 뒤집으면 이 플러시가 끝이 나게 되는 건데요 이 마무리 동작에도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게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돌리고요 왼손이 그냥 닿습니다 닿고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왼 오른손에 검지 카드를 아까 똑같이 올려주고 왼손은 왼손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들을 이렇게 다 떼주시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플러리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펄 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